난영수산 여기서 어, 뜰 거고 가보갑징어 일단 요즘 가보징어가또 맛이 좋다고 합니다 가보징어하고아 요거 3만 5천 원 네. 네. 아우 그냥 한번 뜯어봐야겠습니다 먹물 음. 음. 네, 주문을 주면... 아 먹물 주문 이게 먹물이 세 가지고 그러시 음. 네, 혹시... 먹물이 별로 안들었네네 네, 음. 음. 이게, 이게, 이게 조금이잖아요. 네. 별로 안든 거거든요. 아. 이 정도로 세. 야, 이게. 이 정도로 쓰요. 정도 이게... 정도 어. <웃음> 아, <아유>, 멍. 예. <웃음> 네. 아우, 바라 지주아이 외계인 같네. 머리가 틀어. 이 껍질을 다 이렇게. 아, 껍질이라고. 빨리 들어가요 네. 가보징어. 아, 아, 고노하다. 아보카도랑 아, 성게알. 단새우. 자가리비 아, 응.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제, 아, 음식을 세팅을 하고, 맛있게 먹어보려고 한번 차려봤습니다. 아, 뽀로로 안객발님께서 갑오징어 많이 먹으면 갑질 하나요? 아, 진짜, 꼴 갑을 하고 있네, 진짜. 해삼, 내장. 야 요거, 정체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요거는, 아보카도. 예. 바로. 소주를한 잔. 따르고. 먼저 오늘 메인인 갑오징어. 아, 자. 젓가락이 이거 좀 끌거린다. 다음. 야 하나도 이거 좀 물컹거리지 않고 얻어가스 같 식감이 와 어떻게 하면 좋냐? 나한잔 바로 네 사사 후석감 전혀 없고 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즌에 이거 갑오징어 꼭, 꼭 드세요. 너무 맛있네 진짜.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게 아, 단새우도 하나 싹 넣고 요 아보카도로 주네 여긴 특이하게 네. 와사비를 살짝 올리고 무슨 일이야 무슨도 살짝 올리고 아 여기다 한잔또 싸서 네. <웃음> 나이 무슨 일이라니 아 <웃음> 나오지금 어. 발도 진짜 쫀쫀하고 맛있다. 음, 어. 맛있는 해삼 내장에 싹 올려서 아, 아한 잔. 사사. 이게 뭔일이가 진짜. 와 <웃음> 깊다 깊어. 이야. 그건 말씀도 이제 아까도 이제 초반에 설명드리긴 했는데. 푸석함 없이 하, 쫀득 어 오독 쫀득합니다. 진짜 야, 이거 좀 고노하다. 이게 너무 맛있는데, 와, 요게... 이번에 저 후쿠오카에서 사온 명란인데요. 여기가 또 명란이 또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아, 단새우에다가 명란 싹 올려서 아 이거 한 잔, 이거 한잔 무조건이죠. 와 미쳤다 이거. 매큼 달달, 아이고, 매큼하네. 매큼 달달해가지고, 아거 죽여주는데? 일본은 그렇게 많이 매운 음식을 그렇게 먹지 않는데 와, 이건 좀 엄청 매콤합니다. 이거 약간 한국인들을 위한 그 마케팅인가? 오, 맛이 매콤해요 아우, 가자. 어우 야, 미쳤다, 이거. 아, 뭘물 찍어도 맛있는데, 아. 물 건너온 이 명란이 또. 화합, 좀 화합이 잘 되네, 또. 아우. 아 아. 이것저것 퓨전해봅시다. 자. 갑오징어, 두 점. 단새우, 하나. 자, 성게. 아보카도. 자. 무슨도 하나 살짝 올리고, 예. 아! 해삼, 내장. 이건 맛이 없을 수 없겠다, 진짜. 하... 사사. 얜, 쩌면은, 쩐두가 오든거 살, 이, 가보 살이 먼저 싹 씹히다가, 요 향이 먼저 싹 스쳐요. 해삼되지 않고, 노하다 향이 싹 스치면서, 그 다음 이제 명란 매콤함도딱 올라오고, 그러다 이제 이, 그, 성게의 고소함이랑, 이두 개, 그, 아보카도, 아보카도랑 성게의 고소함이 딱 뒤에 퍼지고, 맨 마지막은, 새우가, 이, 이것 때문에 잘 먹었다 새우 식감이 싹싹싹 느껴지면서, 어우 이렇게 먹어도 괜찮네? 그냥 막 섞어서 그냥 한번 먹어보자 싶었는데 여기 나름대로 맛이 하나하나씩 다 씹으면서 나네요? 오. 이거 얼마 전에도 먹었었는데 가리비 회 가리비도 어우 사자 비싸다 그렇지, 만능이네, 만능. 아, 만능 양념이에 진짜. 아, 하나 더 먹자. 진짜 맛있다. 다음. 자. 잠또잠아와 <웃음> <소화자. 웃음> 음. 이거 죽인다 진짜 사사. 야... 어... 신기한 거는, 이 아보카도가 해산물 싼 쌈에 마가린 버터, 아예 버터 같은 걸 이렇게 살짝 넣은 것처럼 슥 묻어 나오네. 고소함에 이런 게. 야, 이게. 전 이거 아보카도 도대체 어떨 때 먹어야 될까 생각했다가 쌈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음식에 섞여 놓는데 어, 이 고소함이랑 이거 쓱 같이 묻어 나와요. 야, 이럴 때 먹나 보구나. 아음. 싸사. 맥주를 딸게 없을 때 되게 좀 약간 멋있게 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문지 이런 것도 되지만 이런 종이 이런 박스 조그만한 이런 거 아니면 그 그거 진짜 A4 용지 같은 거로도 가능해요 지금 A4 용지가 방에 안 보여 가지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원리만잘 이용하면 은이 네, 종이로도 충분히 딸수 있습니다 박스를 한두번 잡고 네. 그냥 이런 모양으로 만드세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종이가 이렇게 많이 겹쳐질 생각보다 견고해요 그래서 이거 잡고 네. 신문지로도 이렇게 좀몇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딸수 있어요 어. 지금 가보징어 너무 맛있네 응? 음. 야 근데 저 오늘 아보카도의 새로운 발견 이게 치즈 같은 되게 크리미한 역할을 좀 해주네요 아, 단새우도 넣고 어우 쏴상 아. 와우 맞아. 아. 어. 음. 다음. 아, 가보든 걸. 성게알. 무순도 살짝 넣고. 자, 단새우. 아유. 고노하다. 에이. 자. 사사 아어 풀 들리세요? 제가 씻고 있는 부분이 옆 지느러미 쪽 부분이에요 가보지고 보막 흔들리는 야 미쳤다 이거 와쏴사 간만에 슬로우 버전 한번 가볼까요? 네. 혹시나 이 슬로우 버전을 보시면 야 이거 혹시나 좀또 제2의 레전드 볼수 볼 있지 않을까? 어, 뱉는 거? 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뱉는 거는 온수이가 나무에 떨어진 것처럼 거의 없습니다. 자, 쎄쎄 슬로우 버전. 음. 음. 응? 자 이거 하나만 더 먹고 음. 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컷